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삼천리 자전거의 팬텀 Q SF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팬텀 q 는 파스 방식이었죠. 근데 최근에 스로틀 겸용 방식도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스로틀 구동 방식을 더한 SF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팬텀 Q SF의 솔직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띠링띠링! 팬텀 QSF는 파스와 스로틀을 둘다 갖춘 제품입니다. 파스 구동 방식은 5단계의 출력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핸들바 왼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출력 단계를 선택할 수 있고 스로틀은 작동 레버가 오른쪽 핸들바 그립의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서 레버를 돌리기만 하면 즉시 구동됩니다 먼저 전동 유닛의 스펙은요 모터는 바팡 브랜드 36V 350W 배터리는 36V 10A로 고출력 대용량입니다 모터가 케이던스 센서 방식이라서 그래서 모터에 설계된 페달 회전수 기준보다 내가 페달을 돌리는 회전수가 적으면 전력이 발생되는 방식이죠 최대 주행가는 거리는 파스모드 1단계로 평지만 주행할 경우 약 90에서 100km 스로틀은 약 30에서 45km입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 제한 속도는 스펙상으로는 2 4 k m h 실제로는 가속이 붙어서인지 2 4 9 k m h 까지도 자연스럽게 출력되는 듯 했습니다. 파스 모드로 1단계나 2단계로 설정하고 평지에서 유유자적 달려도 속도가 2 0 k m h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맞바람이 불어 닥쳐도 16에서 18km는 유지하더군요. 느릿느릿 천천히 페달링을 이어가도 모터 작동의 이질감이 전혀 없으면서 일정 속도를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기어비를 가볍게 바꾸고 살짝 빠른 페달링을 더하면 1단계인데도 24km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이후부터는 전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기어비로 22에서 26km 정도만 잘 유지해도 배터리를 아끼면서 속도감과 운동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네요. 파스모드 3단계부터는 사실 경사도를 주행할 때 사용하거나 짐이 많을 때 사용하는 단계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평지에서의 속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지는 않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프라텔로만큼 시원시원한 속도감을 출력하지는 않더군요 어차피 1,2단계만으로도 충분히 24km를 찍을 수 있으니까 무게나 경사도 때문에 페달링이 힘든 게 아니라면 굳이 3단계 이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전력 소비만 늘어나겠죠 스로틀 사용 방식은요 그냥 핸들 그립에 있는 레버만 돌리면 되는데요. 레버를 돌리는 범위가 클수록 속력이 더잘 붙습니다. 출발할 때는 스로틀 레버를 돌린 상태에서 페달을 굴려줘야 모터가 작동하는데요. 무방비한 상태에서의 급출발을 막기 위해서 모터에게 출발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인 셈이죠. 중간에 브레이크로 제동을 했다면 다시 페달을 돌려서 구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레버의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디스플레이어에 알파벳 C가 표시되는데요 그때부터는 핸들에서 손을 떼도 모터가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동일한 속력을 출력해줍니다 진정한 스로틀뻥이 시작되는거죠 뻥뻥 하지만 중독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주행가는 거리가 최대 4 5 k m 지만 만약 체중이 많이 나가시거나 짐이 있다면 혹은 주행코스에 어필이 있거나 노면이 울퉁불퉁하다면 최대 주행거리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30km 주행거리에서 20km는 파스모드로 1,2,3단계 설정해서 주행하고 또 10km는 스로틀 레버를 사용해서 주행해봤습니다 총 30km만 주행했을 뿐인데 배터리를 50%나 사용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필과 고르지 못한 노면도 있었으니 스펙이 과잉표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코스 상황이 배터리 소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스로틀과 고출력 모드는 배터리 잔량 도둑이라는 점꼭 참고하셔야겠네요 팬텀큐 SF에는 파스와 스로틀 외에 다른 출력 모드도 있습니다 바로 도보 모드죠 걸을 때 사용하는 구동 방식인데요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때 작동시키면 적은 힘으로 아주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자전거는 표준무게가 보통 20kg을 웃돌아서 짧은 계단 경사로만 끌고 가도 힘에 많이 붙입니다. 이를 가볍게 밀어주는 역할이 바로 도보 모드인거죠. 디스플레이 상에서 하단 버튼을 2초간 누르면 걸음걸이 속도에 맞게 약5 k m 의 속력을 출력해서 긴 언덕길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항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전후방 그리고 사이드까지 라이트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에서 상단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자동으로 켜지는데요. 끌 때도 2초간 누르면 꺼집니다. 전방 라이트가 밝은 편이라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각도가 거의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노면을 밝히기보다 마주오는 행인에게 눈뽕을 제공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끔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구조 변경이 어렵다면 상단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스스 함께 제공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체인스테이 안쪽에도 파란색 LED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다각도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눈에 잘 띄는 건 아니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교차로나 갈림길에서 충돌할 일은 줄어들겠군요. 그리고 짐바지도 포함입니다.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라면 필수죠. 물통을 꽂을 수 있는 물통 케이지 볼트도 프레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볼트 없이 장착하는 물통 케이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소비자가격 109만원이고요. 파스 전용 방식인 팬텀큐보다 6만원 비싼 가격입니다. 이 정도라면 6만원 더 주고 쓰로틀 방식이 추가된 제품을 살것 같네요. 하지만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파스 전용으로 선택하거나 면허부터 따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이번 한주도 행나하시고요. 나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